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학생들이 자주 가는 파티인 배드레프테이션 소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일단 배드레프테이션 파티에 가기 전에 짧게 한국 유학생들은 어디, 어느 클럽에 갈까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뉴욕 유학생들이 자주 가는 클럽은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째 미션, 두번째 마루, 그리고 세번째 완전 이거랑 다른 부류인 배드레퓨테이션이라는 오늘 가는 배드레퓨테이션이라는 파티 레이블이 있어요. 어, 일단 마루라는 곳은 미션보단 작아요. 작은데 교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교포들이 좀더 많이 오는 곳이고 3층, 4층 이렇게 두 층이 다 마루인데요. 3층에서는 EDM 음악이 많이 나오고요 약간 좀... 네 EDM 음악이 많이 나오고요 4층은 힙합 존입니다 힙합 존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갈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EDM 클럽이에요 요즘에는 힙합 음악도 조금 뜨는 것 같은데 그래도 비중이 EDM 비중이 더 많은 클럽입니다 규모는 엄청 크고요 화장실도 괜찮고 대체적으로 그냥 좀... 음. 약간 강남 느낌의 뉴욕에 있는 강남 느낌의 클럽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갈배드레피테이션이라는 곳은 어... 파티레이블입니다 파티레이블인데 약간... 음, 맨날 하는 장소는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 노래를 트는 분들이나 어, 파티 장소는 계속 바뀌는 그런 파티팀이에요 근데 이 파티는 매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계정 여기 이 계정을 팔로우 하시고 어 계속 확인하시면 어디에서 열리는지 DJ는 또 누구인지 이렇게 알수 있답니다 집에서 나가서 패드레피테이션을 가는 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갈 예정이고요 145가역입니다. 언니들이 잠깐 보자고 그래가지고 배드레프테이션 가기 전에 이자카야에 가서 언니들을 잠깐 볼 예정입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나서 문이 열렸는데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흥 많은 스페니쉬 분들이 춤추면서 놀고 있었어요. 이 아저씨 진짜 대박 쪘는데 킬링포인트 여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웨이브를 하시는 아저씨 음, 34번역에 도착했습니다 34번가에는 K타운이 있는 곳이죠 고 계신가요? 네 오늘의 노마드 이자카야 이자카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이자카야인데 분위기 되게 좋고 어... 맛있어요 일단 꼬지가 진짜 맛있고 제일 좋아하는 사케가 있답니다 이거예요 이도 <목소리도> 좋아이도 다를 수는 없죠 다 보면서 보르고 있죠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기회 옆에 앉고 싶어 아하아 예뻐서 미안해 <목소리도 아니어도 되게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 지금 한 명은 술이 취잖아한명 끌려고 하류주가잘 맞는 이씨 <웃음> <웃음> 아 발효주가 잘 맞는 아발류주가잘맞아류주는잘안 중료주, <웃음> 맞죠 발효주. 발효주만 맞는 이씨 이씨는 그렇게 걸어갑니다 <웃음> 이씨의, 이씨의 자켓은 굉장히 따뜻해 보이네요 <웃음> 저랑 똑같은 신발을 착용했습니다 <웃음> 저, 근데 야, 그때 상미집에서 이거 내 신발 아니야 그거 내거야내삶 <웃음> 아, 꼬리 깨이 멋쟁이 당신은 멋쟁이 멋쟁이 높은 패티에 의지만이문 <웃음> 따라 사는 것도 잘못이지만 <웃음> 안 아. 저희는 k t o 에 도착했습니다 k 타 o k o Korean town k -town. k -town. Yeah. Korean okay. k -town.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orean town 이 거의 맨날 스러워는 H마트, 하늘 지성 박지성 멋있는 오빠 지나는 <웃음> 오빠 아니는어 <웃음> 여자였어 <웃음> 한인탄 보는 해드릴게요여기는 카페베네 그리고 옆에는 삼원 갈든 그리고 고려 서적 쫄라 비싸요. 그리고 는기는 유학생들이 거의 을 보는 h 을 보는 H마트. 보는 하늘을 보는 하늘을 보는 여긴 다 빨리 닫는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미치광의 이 삶들이 시작됩니다. 그, 우리나라를 치면 이태원 같은 그렇죠. 구치인들이죠 아, <웃음> 똑똑똑똑. 구치갱. <구치김이 웃음> <웃음> 다 찍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절대로 걸음을 멈추는 순간, 안 돼요. 그런 순간 뒷사람한테 질책을 받죠. 여기가 배드레페테이션이 열리는 마루 입구입니다 옐로우스톤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져 노란돌 <웃음> 하얀돌 아니고 노란돌 페리카나 치 페리카나 치킨도 있어요 옆에 여기는 푸드코트인데요 여기서는 떡볶이도 팔고 김밥도 팔고 맛있는게 너무 많이 팔아요 마루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배드 레프테이션은 마루 장소에서 하는데요 3층에 들어서면 이렇게 EDM 음악이 붕카 붕카 붕카 붕카 나옵니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코트 체크를 하고 바로 4층으로 이동합니다 노래가 벌써부터 달라지죠 들어서자마자 인사를 먼저 시작한 다 미친애 처럼 놀기 시작 합니다. <목소리> 배드래프테이션 대장님이세요 올때마다 술을 주십니다 감사해요 아리갓토고자이스 그리고 DJ분들 체원이 그리우신 유학생들에게는 아주 추천하는 파티입니다 오실때마다 아마 제가 있을거예요전이 파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인 취약이지만 미국에서 제일 재미있는 파티 같아요 깨르르 깨르르 아무튼 네아무아까